우와! 우와! 우와! 밥술이 잡는 거 처음 봤어! 우와! 어. 어. 야, 너 진짜 큰거 잡았다! 어디, 네. 어디, 어디, 어. 어.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밥술이에요. 오늘은 좀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라면을 못 먹고 그냥 지금 편의점에서 막 들고 나가는 중에 배가 지금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가야 돼요! 고! 네, 감사합니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해사합니다감사합기다감사 아, 여기 파네? 어. 응? 안 아, 어? 아무 그냥 없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뺏긴 거였으면 꺼져야 돼. 어. <웃음> 항구에서 약 30분 정도 달려온 첫 번째 스팟! <웃음> 선장님의 신호에 따라 <웃음> 낚싯대를 <웃음> 걷고 내립니다. 보통의 체험배는 특정한 생선 종목이 없고 우럭채비가 기본이죠. 오징어 미끼가 제공되긴 하지만 최고의 미끼는 지렁이. 꿀팁! 낚싯대 대여는 만원인데요. 점피디아 이참에 하나 사주렴 기본적인 낚시 방법은 가르쳐주지만 모든 과정은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어종은 우럭, 광어, 주꾸미, 장어, 독, 문어, 장대 망둥이, 조기, 볼락, 가자미 등등등 그것 또한 잡기나름 그먹 중에 왔어 왔어 왔어? 나가는오 뭐야? 오 엄청 크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의 첫 물고기 장대 <웃음> 너만 고만! 엄청나게 호환. 그냥.. 승진 머리하고나 제대로 꽂으셨네.. 장대는 등에 가시가 있어서 만지면 매우 매우 아프니 주둥이를 잡아야 합니다. 나랑 네. 뒤 이렇게 잡아. 네. 흐흐흐흐흐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 <웃음> 왔어? 왔어, 왔어. 아, <웃음> 당국에서 환호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맛은 있지만 손질이 어렵고 조금 저렴한편이에요그래서 그래요. 물살이 세면 서로낚싯줄이 엉킬 수도 있고 미끼만 먹고 사라질 수도 있고 입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때낚대다 <웃음> 왔다 왔다 장대면 아이고야 또 장대네 커커커커아 땅에다 놓고 발로 발 내가 리만 두고 그냥 나 장대가 자꾸 나오자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우리 이모 화이팅 큰놈좀 잡아보자 왔어 올라와 올라와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상어야? 고래야? 어? 오. 이건 뭐지? 아이고 떨어진다. 아유 그나마 떨어졌어요. 어떡해. 아 이랬어. 어, <웃음> 아니 거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거기서. 아, 떨어졌어요. 열심히 고폐질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잡히겠죠. 그 앞에 줄이 걸렸어요 둘이. 둘이 걸렸다고 이쪽 저쪽.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 올리지 말고 수면에 올라오면 들어 o it. I don't know how to d 어 it. I don't 감 n 다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 강한 입질을 받은 점피 d 멍 때리던 밥들이. 뭐가 보이면우지 마, 띄우지 마. 밑걸림인 줄 알았어요. 괴물인 줄 알았다고요? 사냥개랑 줄당기기 하는 느낌이랄까요? 창. 네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귀여운 꼴아 카메라 껐어 <목소리> 아, 아, 카메라 나. 괜찮다. 카메라가 아, 꺼져야지 시신하네. 대문 나오지. 여기 대문데 팔을 감을 수 있어요. 대박. 아, 네. 와점피디너 대박이다 진짜 와 이거 몇 센티야? 아 60만 2, 3오 너무 오, <목소리> 점피디는 천재! 낚시 천재! 뭐가 왔어? 오셨어요? 아니그러 그러니까 고기가 있어 아아 아, 뭐가 저축이야뭐왔까송파 통통들 거를 보게 아니고 뭐야, 발에 한발아발이야 발에 이건 고래야. 에한 발에 한 발에 한 발에 뭐 발에 한 발에 한 발에 한 발에 한발 낚시로 오와, 어, 그러니까 기다리기다리. 기다리. 대박. 아, 내, 잠깐만, 잠깐만, 여 보세요. 어, 안 빼요? 빼요? 빼요? 아니아니행여오칠새라 떨어질까봐 떨어질 지금 까봐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뜰처럼 건져야 하니까요. 우와. 어. 야, 이 터질 수 있겠는데? 아, 날개 쭉 찢어질 수 있어 이게 요가웬 말이야? 나오기도 하지. 처음 봤 낚시해서 먹어 처음 봤어. 어, 어, 어. 와 이게 진짜. <웃음> 지금까지 배서 에딱두번 나왔다네요. <웃음> <웃음> 와 <우와>, 대박. <웃음> 와 엄청 커. 와 크기 보소. 와 진짜 대박이다. 와야 어떻게 강물 보자구야? 엄청 커. 난 이거... 그래서 못 올렸다니까. 와 대박이다야. 망것 생각했는데 역시나. <웃음> 파피름이 옆에 걸려서 나왔어. 얘도 출근하다 걸렸네. <웃음> 출근하다 걸렸네. 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잘? 아까 침을 먹을. 아, 되게 아, 아, 위험하다 아, 독이 있는 꼬리의 독침부터 제거합니다. 침을 뜯어내세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아, 그냥 밥만 해! 밥어또잡았다 어, 오! 오, 오 나왔어. 장어 나장어 많이 보다 작아. 왔다 왔다! 어 뭔가 크게 어, 걸린 것 같습니다! 모어 그러나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한번 올려볼까요? 어, 충분하던 걸렸나? 우와! 아니야? 네,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백종에 <웃음> 백종랑 못 올라가. 못올라가얘막 성질났어. 금방 엉엉이러면서 어, 이씨 어, 어, 이러면서, 어, <웃음> 이러면서. 백종이라고 하고 보고치라고 아, 해서 소리가 나서 보고치요? 보고치 아 보고치 <웃음> 이날 배에서 제일 큰백조이를 잡아서 사진도 찍혔어요. 즐거워하는 사이에 요단강 건너가는 백조이어 정신 차려 벌써 죽으면 어떡해 싱싱해야 맛있단 말이야 어 정신 차렸다. 야, 자, 저쪽 올려봐요. 네. 낚시 오기 잘했죠? 어면는 버섯하고 옆에다 놔요 깨끗하게. 저작해 놓야 돼서야지. 여기다 올려놓던가 저작해놔야지. 오늘의 낚시는 여기서 종료가 됐습니다. 각자 잡은 생선은 킬로당 5천 원에 손질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모님이 배에서 하시는 것은 개인의 것입니다. 오늘의 조가는 대왕가오리, 대왕장어, 그리고 장대 기타 등등등! 아우 오늘 배부르겠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